산업재산권등록증 안내가 왔습니다 상표등록증 여기는 제 이름이랑 집주소가 나와있어서 가렸고요 디어슈블링으로 냈는데 뷰티쪽에서 그러니까 네이샵 서비스업증 12건 제44류에서는 슈블링이라는 것도 못쓰고 디어슈블링이랑 비슷한 것도 못씁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우선심사로 해서 돈을 몇배 더 내고 좀더 빨리 받았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끝난 미디어니까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슈블링도 쓰면 안 돼요 선물 감사합니다 아직 1억달 재료는 아니고 그냥 없는 것들을 조금 샀습니다 이건 처음 사거든요 맨날 크리스탈만 사다가 이그나이트 한번 해봤어요 카이트도 생각보다 잘 나가길래 샀어요 이거 사이즈가 3개인가 있는데 제일 작은 거 이게 그 다음 거. 이 골든 섀도우는 손에 하면은 요 정도 사이즈? 이건 캔디스톤에서 보내주신 건데 이번에 새로 나온 원더 클리어입니다. 원 플러스 원이고 노 옐로이게 레벨링 좋고 미경화는 남는 타입이네요 이거는 오늘 바로 손님 손에 씻술라고 제가 자막을 달때 후기를 남기도록 할게요. 지금 얘네들 약간 얼어 있어서 점도가 잘안 보이는데 많이 얼어있죠. 느낌이 약간 레진 패스트? 레진 패스트 같은 그런 느낌? 정도는 이건 다시 한번 사용해. 이거 완전 후르츠링 아닌가요? 진짜 후르츠링 같은데? 아, 그 도넛. 도넛 모양 파츠. 요새에그 솜사탕 마블에다가 요 하트 하나씩 올리는 거 유용했었는데 요거는 뼈다귀 지렁이 이것도 많이 만들죠 아마 투명한 걸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여기는 제가 처음 시켜본 재료상인데 뭔가 찰게 많아서 많이 샀어요. 오 이거 스텐피커 샀는데 제가 옛날에 사, 쓰던 거랑 똑같은 컬러가 왔네요? 반가... 워 여기 뒤에가 파라핀 성분이어서 스톤들이 이렇게 하면 찝혀요. 저한 필요해서 자석, 자석 차트 팁 샀고요 그냥 네이버에 자석 아트 팁이라고 쳐서 제일 싼거 샀어요 이건 이건 신상이라고 되게 저렴하게 판매하시길래 궁금해서 한번 사본 브러쉬 젤 같은 거뜰때 괜찮을 것 같아서 지름 싸니까 당연히 기대하면 안 되는 스필로 글루 요즘 푸닝 글루를 구하기가 힘들어져서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바꿨는데 이것도 되게 잘 붙어요 요거는 지난번에 샀던 소독기에 이 스테인리스 바트? 스테인리스 쟁반 같은 게추가됐다 그래가지고 한번 받아봤는데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브랜드를 몰랐거든요? 근데 그 유축기로 엄청 유명하대요. 그래서 애기 키우시는 분들이 오시면 아니 스펙트라를 원장님이 왜가지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거 리퍼랑 비트 올려놓기 괜찮겠다. 아침에 택배를 몰아서 뜯었는데 또 와가지고 또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귀여워. 오 얘네는 브이컷을 담는 건가? 아닌가? 제가 엄청 자주 사용하고 있는 메이크앤 스티커에서도 사용이 나왔습니다. 이건 화이트고 이건 약간 어 지금 제 니트 컬러랑 비슷한데 되게 차가운 브라운인데 약간 톤 다운된 핑크 같기도 한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다음은 아이즈 제가 원래 쓰던 크림블랑쇠 크림블랑쇠 시리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시즌이 끝나가지고 그 통에 안 담겨오고 이게 각각 오더라고요. 제가 엄청나게 자주 사고 있는 스텔라비 070071. 나머지는 카든블랑셔들이고요 엄청 많은 이걸 주셨어요. 차트 팁. 어, 이거 이쁜데? 이렇게 아크릴 판들이 되게 고급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스텔라비 신상인데 12개가 들어있네요 음. 지난번에 크렉 블랑세 때 070이랑 071이 있었잖아요 이거 이어서 072부터 080까지 들어있습니다 음, 소리가 너무 좋아요 음. 으흐흐흐 <웃음> 열어드려요? 아, 안 되죠? 아 했는데요? 아 지금 손톱 자국 났어 로션 발라서 줄아 맞아 로션 발라가지고 이거 <웃음> 쉽지 않아 차우기 쉽지 않아 오이쁘다 이거 뭐야? 어? 이거 그런게 트었나니까 이거 왠지 최근에 저 친구들 네 미리미리 맞아 걔네는 조금 더 입자가 큰 느낌? 맞아 묘해 음. 거가아 아! 어 맞아 그 일사도 역시 다 됐다 요리 아! 되게 요리오리하네 예쁘네요 이렇게 하면 또이달아트 다시 아! <웃음> 다시 해야 되잖아 끝데네나에 아, <웃음> <웃음> 음, 음, 음. <웃음> <한을> 바꿔보려야 되나? <웃음> 아 제가 하는 이 라인들이 다 이렇네요 아니, 아니 이것도 아좀 뭔가 약간 머메이드 느낌 그, 그쵸, 네. 디디디디디랑 비슷한데? 이쪽 약간 쨍한 색깔인거같아요 쌤이 하시는 쪽이 약간 쨍한 느낌? 응. 아, 이거 탑젤 안 발라도 되잖아요? 궁뎅이라서 근데 안 바르면 찐득거리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차트가 그래서 쉬워요. 오 좋다. 오! 맞네, 이건 좀 되게 진하니? 오! 약간 크리스마스 나무 같은데? 그니까왜 이제서 나왔지? <웃음> 왜 이제야, 맞네. 가 늦게 산 거였어. 아! 이거 굉장히... 아이 깜짝이야. 오구, 진짜 그쪽이 다 그런 시리즈인가? 그쵸. 네. 하나 제대로 어와 근데 진짜 엄청 반짝인다 당기나? 많이 내겠죠미안해너 <목소리도> 때문에 너무 질수할 수 없잖아 약간 혀가 짧았던 걸로 기억이납니다다 <목소리도> 바르신 건가요? 네 어. 이게 제 거고 이게 선생님 건데 <웃음> 팁 거미 <웃음> 너무 많고 너무 없어요 <웃음> 붙어요 이게 붙임 부이쁘네요 붙임 붙는데 저는 <웃음> 껌처럼 이렇게 많이 붙은 처음 <웃음> 봤어요 이거 아, 왔다 갔다 하면서 붙여줘야겠죠 그 물들어 찍찍 하게 들어가 있어서 텅텅이들 <웃음> 네. 정답은 없습니다 좋은 대로 쓰시면 됩니다